저는 내일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가혹한 환경에서 운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철이 많거나 허브가 반복되는 곳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구간에서의 승차감은 운전자의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져오고 때로는 안전과도 직결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부품을 장착해서 차체의 강성을 보강시키고 승차감을 개선시켜줄 특별한 부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품의 소개와 장착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자동차에 주어지는 힘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림에서처럼 롤링은 자동차가 좌우로 출렁거리는 현상을 말하고 피칭은 앞뒤로 출렁거리는 현상 그리고 요잉은 자동차가 돌아가려는 현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오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롤링이야. 커브가 많은 산길을 주행 중에 조금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때는 그 증상이 좀더 심하게 느껴지고 자칫 전복까지 될수 있는 것이라서 위험한데 차시와 쇼거버 마운트의 강성을 보강시켜주면 승차감이 개선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그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스트럿바가 설치되어 나오는 차들도 있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또 다른 강성을 보강시켜줄 특별한 것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거야. 현대 모비스에서 판매하는 순정 부품이고 명칭이 기아에서는 레인프 쇼거업 쇼버링 또 현대에서는 레인프 스트럿 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스트럿 링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야. 현재 현대 자동차 N9 모델인 아반떼 N, 벨러스터 N, 코나 N 모델 등에는 모두 장착이 되고 기아 K8 모델에도 장착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현대에서는 이 스트럿 링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횡강성 및 입력점 강성이 8%가 증대된다고 하고 있어 이쪽 곳은 기아 K8 모델의 것이고 이쪽 곳은 벨로스트 N 모델의 것인데 디자인이 약간 다르긴 한데 구멍을 맞춰보니까 동일한 크기더라고 현재 일단 호환 장착이 가능한 확인이 된 모델은 현대 쏘나타 DN8, 올류 아반떼 CN7과 기아의 셀토스, 올류 K3, K5 등으로 확인이 되었고 설치 방법도 간단한데 마운트를 지지하고 있는 여기 너트를 풀고 스트럿 링을 가까이 살펴보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화살표 표시가 있고 이 화살표의 방향을 차체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볼트에 맞춰 올리고 스트럿 링 위에 볼트에 꽉 조여주면 되는 거야 참고로 기존의 너트를 풀고 체결할 때는 토크 렌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체결 토크는 5.5에서 7.5 정도에 맞추면 되고 방법이 간단해서 동네 정비업소에 방문해서 부탁하면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을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설치 후 체감의 강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곳의 환경이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는 곳이나 코너링이 많은 가혹 조건에서 운행이 된다면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지만 시내 주행과 같은 평범한 환경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도 쉬운 편이라 바디 강성을보강한다 생각하시고 설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 v 요